안녕하세요 올댓바스켓 이노진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었던 발목과 종아리 부근의 재활 강화 기능성 회복에 대한 운동들을 한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 1탄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 저희 채널이나 밑에 저희가 남겨놓을 테니까 타고 들어가셔서 보신 후에 오늘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폼롤러를 이용한 스트레칭이었다면 이번에는 기구 없이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벽을 이렇게 손으로 짚고 붙은 다음에 스트레칭을 할 부위에 발을 뒤로 뻗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뒤꿈치가 작게 붙이고 무릎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벽을 밀어주시면 돼요. 벽을 쭉 밀고 엉덩이도 뒤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넣어주면서 지겨시 쭉 벽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다리를 벽과 가까운 위치에 가져다 둔 후에 무릎을 벽에 댄다는 느낌으로 자세 낮추고 무릎을 앞으로 가져가십니다 뒤꿈치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벽에 닿게 되면 전혀 당기는 부분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좀더 멀리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앉아서 무릎을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이런식으로 최대한 가깝게 붙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고관절과 힙 쪽이 그리고 허벅지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할수 있는 사이드 워킹을 해볼 건데요 사이 스텝 사이드 워킹을 하는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이쪽 허벅지 윗부분에 이렇게 고무줄로 좀더 자극을 줄수 있게 좀더 하중을 줄수 있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링으로 된 타입은 그냥 이렇게 발을 넣어 주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번 돌린 다음에 묶어 주시면 운동할 때좀더 효과적으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놓은 상태에서 자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오면 많이 안 나오는 부분에서 스탑 하셔도 되고 최대한 낮게 스것도 자세처럼 최대한 낮은 상태에서 이 자세를 유지해서 좌우로 천천히 갔다가 오는 걸 하나로 해서 15회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런지 운동을 할 건데요 처음에 다친 쪽 다리가 앞쪽으로 나가게 그래서 자세를 만든 후에 골반이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세를 잘 잡아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자세를 낮췄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런지는 앞의 무릎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을 유의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발목에 가동 범위를 확보하고 우리 아킬레스건 다치신 분들은 더 늘려야 되는 동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살짝씩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가져가면서 아킬레스건을 많이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쪽으로 많이 실어주면서 근육에 자극을 준다기보다는 활동 범위를 많이 늘릴 수 있게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런지 자세는 앞쪽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옆쪽으로 가는 사이드 런지를 할 건데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릎 이쪽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핀 상태에서 갔다가 울수 있게 이 무릎이 굽혀지, 이렇게 굽혀지지 않도록 핀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다친 쪽에 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갈 때는 괜찮아도 이렇게 순간 차고 돌아오는 동작에서 무리가 갈수 있어요. 무리가 간다 싶으면 은 많이 안 가셔도 돼요. 짧게 그냥 짧은 거리로 짧은 거리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무게를 충분히 실어주고 낮춘 다음에 허벅지 운동도 하면서 발목에 바깥쪽 바깥쪽을 차면서 돌아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텝업 동작과 아까 런지 동작을 응용해서 복합적인 우리가 하반신 운동을 할수 있는 재활 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스텝업 동작에서는 저희가 다친 쪽에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쪽 올라주고 천천히 내려오고 이런 스텝업 동작을 해줍니다 여기서 쭉힘 상태에서 버텨주고 천천히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자 이런 스텝업 동작을 익혔으면 다음에는 자 런지처럼 뒤에 다리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살짝 더 무릎을 굽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다리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려준 후에 바로 여기서 스텝업 동작 쭉 올라와주고 내려올 때 다시 천천히 내려와주고 여기서 다시 뒤꿈치 들어주고 내려준 다음에 스텝업 버텨주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여기서 다시 뒤꿈치 세우고 내린 다음에 다시 스텝업 버텨주고 내려오는 동작 끝.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발목과 종아리 부분에 대한 재활 운동을 한번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시고 상의 후에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까지, 어디까지 운동을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눠준 후에 안전하게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수는 15개씩 3세트가 기본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강도에 따라서 개인차에 따라서 강도를 늘리거나 줄이는 그렇게 유동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1탄에 이어서 2탄도 충분히 운동을 진행하시고 안전하게 우리 농구 즐겁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